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1회 복귀 방송입니다. 1051회 당첨번호는 요 어, 이렇게 나왔죠? 21, 26, 30, 32, 33, 35, 보너스 볼44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어, 번호가 21에서부터 출발을 했네요. 어, 이 단번 때는 이제 장기, 장기 연속 출이라서 이제, 어, 전멸할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 이, 아, 뭐야, 10번 때까지 전멸을 해버렸어요. 어, 참, 이번에는 조합하기가 어려 어려운 어렵게 나왔죠? 어, 우리, 어, 헌터 LTV 유튜브 방송은요, 어, 이번 이차에도 자료를 많이 올려드리기는 올려드렸어도, 어, 100% 적중을, 어,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데, 어, 이번 이차에도 한계가 오류가 났네요, 한계가. 어, 매번 그렇게 한개 내지 두 개가 속을 썩이네요. 음, 자료는 뭐 어, 헌터가 아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 그렇게 됐습니다. 어, 그랬고 어, 그 우리 그 멤버십, 어, 멤버십을 이번 2차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헌터가 긴장을 너무 했나 봐요. 이 자료를 가지고 올려드릴까? 저 자료를 가지고 올려드릴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올렸는데 아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아 50%만 적중을 한것 같습니다. 첫 회차에. 어 다음 회차서부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갈 거예요. 이제 헌터도 이제 아 긴장을 풀고 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올려 드릴 겁니다. 어첫첫 첫 회차에 우리 그반어 회원님들 반응도 좋으셨고 그래서 어, 헌터가 내심,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회차에는, 어, 그 지금, 이번 회차에, 그, 오륜한 거, 오륜한 거가, 이번 회차에는 이제 필출이, 이제 필출일 겁니다, 이제. 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어, 일찌감치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어, 화요일이나, 어, 화요일 밤이나, 수요일, 일찌감치 올려드려서, 우리 회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취하시라고 자료를 일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헌터가 이 복귀 방송하는 거를 꼭 확인하시고 헌터의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헌터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번 이 차에도 한계가 어, 말썽을 피웠는데요. 자,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51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화요일날은 내수 중 1에서 3수 필출 수요일날은 내중 하나, 세 아, 개를 올렸습니다. 목요일날은 2월수와 아욱한 분석, 금요일날은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어, 이번 이차에도 아욱한 분석하고 이넷중 하나에서 쏟아져 나와버렸죠. 아, 여기서 쏟아졌습니다. 어, 지난 이차에도 다섯 개나 나왔는데 이번 이차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어, 자,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입니다. 어, 이번 2차에도 약수가, 약수들이 강하게 살아났죠. 어, 약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규칙수죠, 규칙수. 규칙수들이 이번 2차에도 어, 3개나 나왔습니다. 어, 이제 지난주에 3개, 이번 2차에도 3개죠. 이제 약수가 다시 이제 기운이 이제 빠져, 빠질 겁니다. 어, 다음 이차나 다다음 이차부터는 또 기운이 빠져가지고 또 이제 전멸로 흘러갈 거예요. 어, 이제 어, 다음 이차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42, 42가 어, 5연속연속이죠5연속 어, 수직으로 5연속 올라갔어요. 이5연속 자료가 지금 이제 어, 출하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요. 어, 42번에 아, 제외가 됐습니다. 아, 두 개가 있었죠. 아, 5연속이요. 아, 이 5연속 자료가 이제 아, 매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2는 아, 주중에도 헌터가 다시 아, 그 주중, 주중에 주중 다시 확인된 거또 아, 보여드리려고 하면서까지 아, 긴장을 좀 했습니다. 42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는 17번이죠. 퐁당퐁당 5연속 올라갔는데요. 아, 이것도 역시 제외가 됐습니다. 어, 이제, 퐁당풍당 자료는 이제, 앞으로 4, 5주는 좀 편안하게 이제 관리하셔도 될 겁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 아, 2주 만에 출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 아, 그러나, 아 뭐냐면, 아 일반적으로 4주 내지 5주 정도는 이제 건너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다음 2차부터는 아, 이제 편안하게 이제 관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아, 3번입니다. 3번은, 아, 규칙 아,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아,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 30번인데요. 이건 좌측으로, 좌측 사선으로 3연, 4연속 올라갔죠. 이거는 아, 출을 했습니다. 30출했고요. 다음은 어, 22번인데요. 어, 이거는 어, 전 제외가 됐죠. 어, 헌터가 아주 22 때문에 이번에는 22 때문에 아주 어, 많이 고생을 했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꼭 나올 것 같은 자료에도 들어있고 안 나올 것 같은 자료에도 들어있고 이래서 22 때문에 헌터가 많이 고민을 했고 어, 결국은 어, 이것 때문에 이번에 어, 멤버십 어, 그 전용 자료에서도 어,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인데요. 13번도 제외됐죠? 다음은 28번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38번인데요. 이것도 제외가 됐죠? 다음은 4번인데요. 4번도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44번인데요. 이건 보너스불로 추를 했어요. 44번이 보너스불로 나왔죠? 다음은 35번인데요. 2월수로 이게 나왔습니다. 2월수. 어, 헌터는, 30일 또는 43이 2월 수일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가, 이 자료가 우리가 났습니다. 2월 수가 우리가 났죠? 어, 여하튼 그, 왜 30일 4 3일이었는지 이제 뒤에서 어, 보여드릴 겁니다. 멤버십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약수 총 11개에서, 어, 3개가 출했습니다. 헌터가 여기 말씀드리기를, 11개, 이번에 약, 약수가, 개수가 평소보다 적은데, 적다고 해서 적게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3개씩이나 추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수는 늘이 필터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엔 3개가 나왔습니다.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요. 자, 다음은 화요일 날 올려드린 4수 중 1에서 3수 필출입니다. 회기 분석 자료였죠. 회기 분석 자료 보시기 전에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26하고 32하고 보너스 볼44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개수도 많았죠. 여기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두 수였는데요. 어 이거 함께 찾아봅시다해서 댓글로 어, 제의 수좀 다르시 면서어그 함께하는 그런 어, 의미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참여율이 좀 적었습니다. 어 여기는 세 개가 나왔습니다.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요. 자 다음은 어, 불주변수였죠. 어, 불주변수가 어,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돼서 보기도 편하고요. 어그런는데 여기서 어, 3개가 나왔습니다. 21번 하고요, 어, 26번 하고요, 또 33번 하고, 이렇게 3개가 출했습니다. 어, 자, 다음은, 어, 화요일 날, 주메뉴였죠? 어, 어 수중 1에서 3수 필출, 어, 여기는, 32번이 나왔습니다. 어, 원본의 개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서 헌터가 22, 32, 34, 42를 뽑았습니다. 아, 그랬는데, 아, 여기 32가 나왔습니다. 아, 요 22번이 아주 헌터를 이번에 차에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22번 때문에, 여기에도 22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 22번에 아주 헌터가 상당히... 어, 22번 때문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원본에서도 이번에 차에 한 개밖에 안 나왔어요. 딸랑 한 개만 나왔습니다. 여하튼 뇌수에서는 32를 적중했죠. 자, 다음은 수요일 날 올려드린 넷중 하나, 세 개의 그룹을 가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수 한 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여기서도 함께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또 자료 하나를 올려 드렸는데요. 아, 여기서는 35번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재해 어, 가능할까요? 해서 45번이었죠. 어, 45번은 어, 무사이트의 재해 그 공식에서 어, 이게 우연 속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5를 재해 어, 가능할까요? 해서 올려 드렸는데요. 아, 여기 체외가 됐습니다. 다음은, 어, 필출 가로 세로 라인이죠. 1 세로 라인과 22 가로 라인인데요. 아하, 여기 이번에 차에도 딸랑 한 개만 나왔습니다. 아, 지난회 차에는 43번 하나만 나오더니 이번에 차에는 또 26번 하나만 나옵니다. 아, 여기 아, 아주 모질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어, 넷중 하나입니다. 어, 세 개의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어, 헌터는 개인적으로 세 개의 그룹이 모두 다 출하기를 바라는데 어, 여기서 한 수도 없으면 1등도 없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이 올려드렸어요. 어, 했는데 어, 여기서는 26하고 어, 33하고 보너스 볼44 이렇게 나왔습니다. 2.5개가 나왔네요. 이구궁은또 전멸을 했습니다. 아, 구궁이참끈질기게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번 2차에 이제 모두 다 이거 콜드수로 빠졌나 그럴 겁니다. 다음 2차에도 이구궁은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날 올려드린 2월수와 아욱한 분석입니다. 어, 목요일날도 함께 찾아 봅시다 해서 자료 하나를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서는 26번이 출했습니다. 이 함께 찾아 봅시다 좀 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어요. 헌터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가면서 올려드리는데 어,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42. 42가 이렇게 세로로 5연속 올라간 자료라서 5연속 자료가 출하시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42를 나름대로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려고 꼼꼼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자료를 더 올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더 올려드렸습니다. 했는데 어, 다행히 제외가 됐습니다. 우연속 어, 자료는 앞으로도 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집중 관리를 해야 돼요. 아주 꼼꼼히 충분히 살펴보고 버려야 됩니다. 우연속 자료가 나오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아웃칸 분석 두 개를 가져나왔죠. 헌터가 여기하고 여기에 중복되는 수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수를 확인해 보세요. 그랬는데. 어, 중복되는 수가 32하고 39였었죠. 어, 그런데 이 중복되는 수 32가 나왔네요. 어, 헌터는 개인적으로 3 9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어, 30, 32 보너스 볼44 이렇게 출했고요. 이쪽에서는 어, 26, 어, 32, 33 이렇게 출을했습니다 어, 쏟아져 나왔죠? 몇 개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3 2는 중복되는 거고 넷, 다섯 어, 이번 이차에도 다섯 개가 나왔네요 지난 이차에도 다섯 개가 나왔죠? 아,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가 출했습니다 어, 헌터가 아욱한 분석을 어, 지금 두 주차 올리나요? 몇 주차 지금 올렸는데 어, 지금 아욱한 분석이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월 어, 수였는데요 요거 하나가 오류가 났습니다. 어, 헌터는 요3 0이하고 43을 상당히 나름대로 기대를 했어요. 어, 그거는 이제 바로 그 멤버십 자료 방에서 어, 이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 여기는 전멸을 했습니다. 2월 수 전멸했고 어, 여기에서. 2월 수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35가 나왔네요. 35가 규칙수이고 헌터 개인적인 자료에서 저게 작은 음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35로 좀 약하게 봤는데 헌터는 31과 43을 강하게 봤거든요. 이거 하나가 우리가 났습니다. 100% 적중하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다음 이 차에도 역시 좋은 자료, 100% 적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뽑아 오겠습니다만, 꼭한개 내지 두 개가 오류가 나네요. 다음은 금요일에 올려드린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방입니다. 이 나누리 회원 전용방의 자료를 긴장을 많이 했는데, 긴장을 많이, 너무 많이 해서 그랬는지, 50% 적중을 했습니다. 첫 회차에 이렇게 어, 지금 어,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다음 시사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확인해 볼까요? 어, 이겁니다. 어, 이 필출 그룹 1하고 2, 요거는한개에서네개 어, 정도 뽑히는 어, 그룹인데요. 어, 그런데 한개에서네개 정도, 많으면 다섯 개인데 다섯 개는 거의 없고 한개에서 일반적으로 네수가 뽑히는 두개 그룹인데 어, 하나는 두개가 뽑혔고 하나는 세개가 뽑혔습니다. 적, 이거는 출현빈도가 높아요. 이건 뭐냐면 개수도 적지만은 어, 헌터가 아주 상당히 아끼는 어, 자료인데 이런 게몇개 있습니다. 어, 그랬는데 어, 이게 어떻게 이번 회차 나누리 회원님들한테 아주 어, 좋은 선물이 될, 되었으면 하는 기대에서 올렸는데 아요2 0가 이렇게 중복이 돼가지고 2 0 때문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또 여기다가 아, 이거만 중복된 게 아니고, 화요일 날 올려드린 회기분석에서도 22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이 22를 아주 헌터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규칙수였죠, 또 이게. 규칙수도 35가 아니고 22를 오히려 더 이렇게 기대를 했고, 2월 수는 이거 3 0아니면 4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자료 때문에, 두개 자료 때문에, 아, 모든 여기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2월 수가 오류가 난 이유도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1 들어있고 43 들어있으니까 이둘 중에 하나는 22가 아니라면 30일 43이다. 이렇게 해서 어,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고정 1은 22, 고정 2는 30일 43을 묶어서 또 고정 3은 30일 44. 이두 그룹이 필출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헌터가 올려드린 거예요. 아 그랬더니만 어, 첫 번째 거는 전멸을 하고 두 번째 그룹에서도 아, 고작 보너스 볼 하나를 내줬습니다. 아, 아주 헌터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이 어, 필출 그룹 1은 다음 2차에는 아, 무조건 출입니다. 여기는 출할 거예요. 아, 이 전멸을 이번 2차에 아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전멸을 했습니다. 여기는 개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한 개에서 많아야 네개 이렇게 나오는 그룹인데 아, 그러면서도 적중률이 아주 상당, 출연 빈도가 아주 상당히 높은 자료인데, 첫 인사, 첫태차 인사를 이렇게 하게 하네요. 그래서 헌터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그랬어요. 다음 회차에는 아주 어, 상당히 어, 이거에 대해서 만회하실 수 있도록 일찌감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 수요일,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올려드릴게요. 어, 그다음에 어, 또한 자료는 어, 필출로 보이는 그룹이었는데 어, 요게 또 어, 어, 오류를 냈죠? 어, 이게 또 우려를 냈죠. 이게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습니다. 이걸 압축까지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 이게 또... 천멸을 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첫 해차를 아주 어그 헌터를 아 지금 마음을 헌터를 아주 그 체면을 아주 구겨놨습니다. 이두 개가요. 어 그렇게 하고 이것도 또 여기도 어이 내수를 뽑는데 이 헌터가 보너스를 뽑는 자료가 있어요. 어 보너스를 대상으로 이걸 올려드렸는데 이게 실당본으로다가 또 출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3, 5, 3, 보너스 볼 대상이 헌터 자료상 35 3 0 43이었어요. 아, 그랬는데 아, 보너스 볼이 아니고 또 이게 실단 번이 나오고 아, 이렇게 됐습니다. 아, 멤버십 아, 이번 첫 회차는 아, 이렇게 인사를 아, 첫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아, 상당히 아, 마음이 아프고요, 송구스럽습니다. 아, 다음회 차에는 이 멤버십 자료, 아주 상당히 더 알찬 자료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여하튼, 헌터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로 상위 당첨이 되실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이에요. 다음 회차에 다시 더 좋은 자료 가지고 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어, 멤버십 이 자료는 다음의 차에는 화요일이나 어, 수요일 밤에 올려드릴 거예요. 일찌감치 올려드릴 겁니다.